여기는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저는 당신이고요. 당신이 음악을 들을 때면 저는 여기서 악기도 다룬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합니다. 저와 함께 춤춰보실까요? 오늘 배울 춤은 짜라빠빠입니다. 짜라빠빠 그대는 아름다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귀랑 어깨를 떼지 않는다. 항상 이긴장 상태에 유지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짜리로. 그리고 두 번째 네박자 이 춤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모든 춤이 네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군데요 처음에 리듬을 타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어깨랑 귀를 붙여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왼쪽부터 근데 여기서 이 땅땅! 이런 박자에속으시면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은 내 박자를 기억하셔서 네번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짠짠짜라 단딴 딴딴따라 단딴딴 이거 그대로 반복하시다가 시작하기 전에 절정이 오면서 막 조금 빨라지거든요 그때만 조금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딴딴따라 딴딴딴 그리고 일단 그냥 휘두르십시오 여기 쳐주시고 흔따, 흔따 흔따 흔따 흔따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4번입니다 흔따 흔따 흔따 흔따 하면서 이쪽 다리를 이쪽으로 뺍니다 벌리셨죠 벌리셨죠? 그 다음에 이 팔도 마찬가지로 4번입니다 이 골반은 하나 둘셋넷 이렇게 움직여서 붙고요 이 팔은 네번에나눠서 하나 둘셋넷 하고 이렇게 옹졸하게 나나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하고 말씀드렸죠? 어깨랑 귀를 붙여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짜 빡빡 셋넷 완벽하죠? 반대쪽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완벽해요 여러분 이제 거의 절반 는거 바로 오셨습니다 같이 아시 해볼게요 원투 쓰리 포 빼!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좋습니다 이쪽 휘두르는 거 휘두르는 거 여기 어깨에 뒤에 붙여주고 원투 쓰리 포 그렇죠 반대로 바로 원투 쓰리 모. 줄을 잡고 있다면, 줄을 당길 때, 자동적으로 알아서 줄을 당기면 몸이 이쪽 반대방향으로 가면서 무릎이 바꿀 겁니다. 원, 투, 쓰리, 포. 이거는 상체를 흔드시고, 하체는 상체에 맡겨주세요. 그냥 알아서 흔들려요. 짜라빠빠, 그댄 아름다워. 짜짜라짜라빠빠. 한번 더! 짜라빠빠, 그댄 아름다워. 짜짜라짜라빠빠. 자, 여러분 거의 다 떼셨습니다. 트위스트, 트위스트, 그 다음에 반대로, 셋, 한대 포인트, 고개 들었다가, 네. one, two, three, four, o n 눈을 좀 감으십시오, 좀 나아요, one, t w 하신 다음에, 바로 박시면서 이번에도 같은 발, 같은 다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짠! 진짜 제일 중요한 킬링 포인트가 나니다 다리를 벌리고 허리에 한쪽 손을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다리를 떨으시고 배달의 춤 합시다 할머니한테 웃돈다고 했다 하셨다고 머리 넘겨주시 근데 카메라만 얼굴을 봐주시면 안 돼요 사람얼굴 봐주시면 안 되고 순식간에 방대로 올라가야 됩다라빠 그대 믿음직해 원투리포 뒤랑 어깨 붙이고 짠짜라짜라 빠빠빠 이건 사실 개인의 신체영향에 따라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짜, 짜, 짜라 빠빠 그는 아름다워 짠짜라짜라 빠빠빠 2 3 4 짠짜라짜라 1 믿음직해 짠짜라짜라 빠빠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의지에 가요 하나 둘셋포반짝기 하나 둘셋뒤차기 그리고 좀 달라져 힝 힝한 다음에 여기 차이가 뭐냐 처음에는 원투 쓰리 뿌의 발차기 됐고 그거 네번 반복하고 나면 바로 차고 바로 차고 바로 차고 바로 차고, 바로 차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쳐볼게요 딴딴라딴딴라딴딴라딴딴따라빠빠빠빠